저희 졸탄이 어떤 오디션을 보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궁금하다면 자유쇼하게 되세요혼명과 아니야? 어? 아! 말하면 어떻게 해? 아! 나 진짜 뭐 머리 헤어 메이크업 다 끝났습니다. 이게 말이 연예인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. 왜? 아 지금 뭐 정진욱 한현민 다,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. 이제 저희는 파주로 갑니다. 파주, 파주, 파주의 그 유명한 방송국 그 방송국에 가서 오디션을 저희 졸탄이 어떤 오디션을 보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? 궁금하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본명광 아니야? 어? 아 말을 어떻게 해? 아나 이제 아 이거 아, 갑자기 본면 당했네. <웃음> 이 정도입니다. 졸탄의 유머. <웃음> 놀랍지 않습니까? 저희 정진욱 TV와 개가족. 아, 개가, <웃음> 개, 개가족. 개가족. <웃음> 개가족. <웃음> 세 명의 졸탄 유튜버 팀이 가고 있습니다. 우리. Let's g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? 네. 자, 상당히 흐리고. 아... 일단 배고픕니다. 파주 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다시 씩 들어가죠?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대찌개 보글보글 맛있겠어요 은유로 맛있는게 콩나물 우리 김치가 의외로 맛있습니다 어우 음. 어우 음. 훈남 음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<웃음> 먹어본 결과 어때요? 아주 맛있어요 이야, 국물도 좋고 오, 이거, 이거 뭐야 이거 은행이야? 음. 음, 음, 개 짜가지고 먹방 같은거 안합니까? 아, 저희는 가족 컨디션에 따라 달라서 어. 제가 준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하는 어. 입장이라 보조 출연자 이거는 네. <웃음> 두 딸하고 와이프 왔어요. 채널입니다 오케이. 저는 반찬 그런지 반찬 네. 자, 그렇습니다 아, 저희는 이렇게까지 정말 어, 어, 보조 출연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액자가족TV <웃음> 그리고 정진우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, 저도 이제 배고프니까 금강산도식 구경 먹어보도록 하죠 아,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, 판정 결과, 어, 제가 어떻게 될지. 제가 이제 가서 하도록 하 아, 정말 엄청난. 네. 아, 아 19, D조가 지금 제일 막강이었거든요. 막강조, <웃음> 최강조입니다. 근데 아, 진짜 운 좋게도, 여섯 네. 명을 다 올리는 경우도 없대요. 없대요, 없대요, 없대요. 없대요, 없대요 <웃음> 없답니다. 그런 게 없었대요. 예없었으니까 네. 네, 한번 기다려봅니다. 아, 반전이 네. 있다고. 결과는? 아, 반전은? 반전. 어떤 반전일까요? 그냥, 그냥 맥주 먹으러 <웃음> 끝나고 맥주 먹고 시키나, 싶습니다. 맥주나 한잔하려고 네. <웃음> 여러분 본방사수 하세요 예. 감사합니다. 자 지금 제작진이 점수 집계를 하고 있고요 아 우리 선, 선,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D조 영광의 D조 아, <웃음> 선배님 아, 응원해 주십시오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 D조 화이팅!